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할 것, 열 가지. 우리가 살면서 예쁜 꽃, 예쁜 단풍을 보는데 이 색깔은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네 인생에서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끝까지 꿈을 버리지 말라. 다 꺼진 불씨가 살아나 산을 불태운다. 끝까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어라 끝까지 말로 상처를 입히지 말라 칼로 입은 상처는 회복되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 내가 나를 먼저 믿어줘야 남도 나를 믿어준다. 끝까지 죽는 소리를 내지 말라.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끝까지 어두운 생각을 하지 말라. 캄캄한 골방으로 들어가지 말고 햇빛 찬란한 밖으로 나와라. 끝까지 마음을 닫지 말라. 대문을 열면 도둑이 들어오지만 마음을 열면 기회와 행운이 들어온다. 끝까지 이를 손에서 놓지 말라 할 일이 없으면 주변 청소부터 하라 주변과 몸과 마음이 깨끗하면 어둠이 들어오지 못한다. 끝까지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더 생겨나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생겨난다. 잠자리까지 고민을 가지고 가지 말라. 잠자기 전에는 좋은 기억만 떠올려라 잠을 자는 동안 행운으로 바뀔 것이다